그랬구나. 이런 분위기야, 이런 느낌의 사진을 난 찍고 싶다. 저 그러면 하나 제가 네. 지금 돌발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그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, 네. 그러니까 뭐 귀여움, 뭐 섹시함뭐몇 가지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. 보여줄 수 있을까요? 표정 같은 게 광고 네. 촬영할 때 빼고는 그렇게 과하지 표정이 과하진 않는.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해도 상관없어요. 자 바로 가겠습니다. 소블리의 포즈. <웃음> 이런 거막 이상한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오예 two u go you d e e